뛰어들 준비는 됐는가 응. 어 아, 발리라 아. 있네 있어 돼. 배가 없어 발리라가 지금 딸수 있는 게 리밍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저 네. 진짜 은신캐 취약한데 아왜 이렇게 은신캐가 이렇게 쏠까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한번좀염다해 놔야 되는데. 패기 있게 들어갑니다.는 남겠고. 어, 그, 그, 그. 이나 여기. 우? 좀어오고 이득? 이득. 이게이드였는데 역시 갓떡이다. 갓덕이 위로. 갓떡 위로 가고 내가 내가 가야 되나? 그레이메인이 가야 되나? 드레이메이니 안... 어 발리라세 죽는다 쟤 네, 죽는다 드레이메인 그레임이... 개피다 아 발리라세 까비 발리라 발리라 아저 빠졌어요 아... 죽겠다 죽었다 야발리라 아... 이래서 은식이쉽시니까 아... 괜찮아요 아 사실인데 아누비 CC가 좋으니까 짜증나긴 하네요 그니까 힐러 배할거 아니면은 아누배내야돼요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동불가 어 이게 아누비가 나발리라의 발돌라에... 그지? 말퓨까지 하니까 CC가 대박이네 무어때를사갔 오호. 달리라가 잘 다니는 이 새끼야 달리라 안 보이지? 응. 리라안늘 조심. 리라 보이면 어디 보이면 말좀해죠 해주, 없다는 거알수 있게. 발리라 지금 없.. 제이나.. 제이나 바텀 말피도못 어어.. 살자 아이고 미리 쓰지 말걸 와 미쳤다 어 무서워 발리라 안보여요 발리라 안보여 발리라 안보여 계속 안보여 발리라.. 중간에 발리라 있어요, 있어요. 발리라 근처에 있어요 지금 보석 넣을 수도 있고 와 미치겠다 와게 나름 안전한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회수는 했는데 초반이라. 나도 걸렸다 아 역시 왠지 신기스진 발리라가 스턴도 있는거죠 스턴이 잠깐 기절일까요 잠깐 있어있어 진짜 한 0.1초 정도? 발레타 시작부터 발리아가 활약을 많이 하네 네, 조심해요 조심해 네 근데 아까, 발리아 같은 거 있었으면 아 이게 CC가 우서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자폭은 온이요 이게 아누더기있어 누더기 누더기가 누더기가 끊는거 밖에 없어요 버티면 돼 버티면 일단 늦게요 후반에는 누더기 CC가 짱이니까 한 명만 잡아가면 되니까 네 아 발리라 또아래 아, 있다 또 죽네 아 발리라가 돌아다니면서 킬을 너무 잘 내는데 보스로한명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오, 웃어 아이신캐가어 있다 있다 있다 발리야 미드 네. 제나아 늘려고 한다 지금 발리라 있다 발리라 있다 발리야 미드? 응, 미드, 미드. 네, 미드, 마이까지 미드. 미드. 미드. 미드. 갈리라 근처에 있어, 있어, 오, 있어. 가리... 제이나 밑에. 뱉고, 황금표. 제이나 보시고요. 올라간 우리 늘면 나오는데 상대도 늘면 아, 나오고. 발리라 보호, 리라 보호. 우선, 너야, 너야, 너야. 아, 상대도 누면. 끝나 어제 너야. 아야 너야, 너야. 너야, 너야, 너야, 돌아 짜. 돌아. 이거 쫄라. 돌아 짜 주신. 발리라 탑. 저 이거 좀물좀 먹고 올게. 위에 탑이 엄청 많은데? 탑으로 올라갈게 저도. 발리라 어. 여기 있어요. 발리라. 발리 발레 어디 있어? 발리 위에 있어. 오, 저, 저 깨지겠다. 와. 어이, 알리아 아래 있었네. 어, 한, 한 팔, 살린다? 와, 그래도 살린다. 웃어. 에 B 이거 개호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야. 아이, 집까지. 아유, 아유. 아, 이집 깔려있네. 아, 첫번째 따였다. 검이 거미 나온다, 검이 나온다. 범이 나올 듯. 막을 수 있는거지. 무마가, 무마가. 뺏 와, 있다. 이 말피. 아. 와, CC기. 환장하네, 진짜 말피. 개호지네. 잡아야된데 저거? 아 너무 아깝다 아, 그레이맨이 죽었네 아 이게 무리해서 앞으로 가볼 거야. 이제 늦겠다 여기있지 여기 여기 발리라 발리라 아 까비 거기 스턴이 안되네 우리도 넣으면 나오는데 저번에 까 저번에 까 나도 으면 나오는데 죄송한데 네 제가 들고있는게 한개밖에 없어 오케이 저, 저, 저, 저. 근데 어차피 아, 상대. 상대도 지금 40개라서 네. 아, 근데 여가 말퓨가 잘한다. 그러니까 같이 관리방이 음. 있어서 그런가? 제도도 3인큐니까요. 리라리라 아. 약간 흐물흐물하고 있리라 와, 아, 이거. 아, 얘네 아유, 아너프 아, 아, 됐는데, 아너프 됐는데, 아못 아, 눌렀어. 시시기가 어, 너무 우 진다 상대. 아 레이더 끌었어. 끌었지만 뒤에 딜이 없죠. 일이 없어. 그레이메인이 지금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탑 막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탑탑 탑, 탑. 나 보통 바좀 갈게 봐. 아, 수 아이고. 밑에 다 있어서 밑에 좀 막고. 안 돼. 아. 응. 아. 잠 들렸네. 바로 넣어서 대전도 그러면 끝나거든요. 우리가 먼저 넣어야 돼. 위에 벌써 넣었어요. 아 넣었다. 상대 이미 넣었어. 아 아니구나. 뭐야 우리 두개 남았어? 우리 두개 남았어요. 넣다 어, 벌써 다 넣었어 우리 편? 잡았다. 와 잡겠다 잡겠다. 도살 온다 밑에 도살 온다 밑에 도살. 밑에 도살. 와 이걸 이렇게 막아내. 일단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야 아.. 하나를 잡아야되는데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중이야중야 야.. 다 어, 아.. 아, 아, 아 시, 시기가 아, 너무 오진다 아.. 미치겠다 진짜 나도 죽었다 먹어, 먹어 먹어 아 아아 수 없네 아아 아, 아. 와, 뭐야 이거 이거 뭐, 일단 아, 먹어 일단 먹어 밑에 밑에 먹어 한 대인데 아 잡을 걸아 먹지 말걸 내가 <웃음> 먹는다고 오했다빼빼빼발이라 <웃음> 오면 죽어요 바로 마 없어요 응마 어, 없어 발이라못아 그레이맨이 아, 좀 그렇습니다. 활약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아 우리 한번도한 명도 못 아. 한국 지국한와와국었어 조심해요 내려가요 한국 한국 뒤국한다 크게 이득은 못한네 오케이 이거라도 잡아야지 그렇지 안국안국온 온다, 려온다안국 내려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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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밑에 나온다 밑에 나온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밑에 애들 몇고 있어요? 뭔, 뭔. 자, 열차, 열차, 열차. 와 고치 좋았다 이거 야와 CC가 너무 좋다 아쉬워, 아, 속은 돈네아 오. 이 위기다. 레알 위기. 발리라랑 그 말필은 두기서만 해도 콤보가 너무 잘 된다. 아, 발리라 따위에게. 못살려주겠다 밑에 있는 거는 뭐안 가도 될것 같고. 아, 귀하신 몸는데 죽으면 어떡해. 리빙도 돌아갈 수 있네. 없네. 아이고, 그래, 아, 누비, 자, 쟤, 자, 와,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아 이거 피흡 와 피흡 피흡 개우졌다와 잡았다 잡았다 와 근데 우리 세개복잡어 3개... <웃음> 완전 이거. 와. 다 깨졌다 상대 곧 17. 아, 우리 그레이 좌우 메인만, 좌우 거야, 어? 여기 아, 여기 사, 여기 아, 상대 여기 33. 여기. 아니, 킬, 킬. 응. 아, 18이네. 그레이 메인이 조금만 잘해주면 될것 같은데. 알았어. 아, 아, 까비. 야 이거 와 진짜 와나 도망가면 고치 걸리고 한장한다 진짜 와 죽었다 한타가 안 된다 응어 음. 한타 안 하고 싶어 리키 죽어 너 죽어 잘하네. 애데 5인팟이 어떤가요? 3인일 거야, 아마. 못 봤어요. 하도 이에요? 아씨, 안 맞네. 안 아, 타면 안 되네. 조심해, 조심해. 레이나 또와줘 레벨 10명 만들자. 간호도 안 되네. 하나 잡아야 되는데. 어, 또 왔다 왔다. 이 스킬. 위에 위에. 밑에 제이나랑 밑에 제이나. 제이나, 제이나. 아, 여기 갈그라. 우리 엄마 죽겠다. 빼, 빼, 빼. 아, 빼. 아. 아, 이거 안좋다 아, 오케이, 뭐, 말피 잡어 뭐, 오! 피 오! 이거 이거! 아! 안돼! 아! 그레이 메인이 너무... 좀...한데... 아! 발리라! 발리라! 발리라! 아! 저한테 빼요! 빼! 뺍시다! 빼야돼! 빼야돼! 아! 아! 아! 나 24갠데! 아! 당했다 아, 아깝게 단티으로 살면서 또 손을 많이 봤네. 뺏어야 된데. 어렵네, 어려워 상대 또 나와요, 거미 아, 그레이맨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 자, 아, 달려오는 누더기한테 순간이동을 썼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내 힘을 누 단단히 준비해. 아노 미 새끼 오는 거는 근처에 친구가 있다는 거지. 음. 친구가 있잖아 방금데 아, <목소리라> 만나서 확실히 아씨 우두. 이거 그냥 탑으로 가서 가야겠네. 상대 عليه. 곧 20. 이 여기까지 못 와? 어, 여기까지 오네. 그, 친야지 새꾸 거 아니야? 아 갈리라 갈리라 아이고 너무 작가네 와 고치 완전한거 고치, 고치 고치부터 고치부터 고치 때려 고치 빼줘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때네와 와. 아이고 걔네 뭐 이렇게 쎄 여기도 아니 것도 있는데, 우리 편이, 길이그리미 혼자 하니까, 안 되지. 아, 브레이밍, 근데 지지. 도살자도 지금 데워질 그래. 거고. 지지. 끝났다. 아, 어렵네. 아무것도 못했네, 아. 아무것도 못 했어요 여기가 너희의 무덤이다. 아 제이나가 좋아졌나? 왜 이렇게 제이나한테 많이 나와 우리가 제이나를 못 잡았어 아니 우리 엄마 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저기 올라가? <웃음> 아무것도 <웃음>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두분 잡아서 집 정관이자 징집관징집관